지난 8월 5일 우주로 발사된 다누리는약 4개월 반 동안 6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12월 17일 새벽 달계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달로 가는 긴 여정에서 성능 검증을 위한 특수 임무를 수행해 선물과도 같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누리가 달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지구에도 인공위성에 대한 경험은 충분했지만 달탐사선 단노리는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달탐사에 성공한 나라는 단 6개고 후발주자의 시행착오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목표했던 무게보다 23% 늘어났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무게가 바뀌었다는 것은 달라진 무게에 맞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칫 임무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 연구진은 모든 방법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단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은 위상전이 계적입니다. 비교적 수월한 방식으로 많은 달탐서산이 선택한 길이지만 무거워진 단우리에 적합하지 않았죠. 우리 연구진이 최종 선택한 길은 탄도용 달전이 계적 비록 4개월 넘게 항행해야 하는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연료를 절감할 수 있어 무거워진 다누리가 임무기간 단축 없이 갈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BLT 계적은 태양과 지구, 지구와 달이 당기는 힘을 이용해 다누리는 태양 방향으로 155만km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로 방향을 틀어 달과 만난 다음 달궤도에 포획되는 전략입니다. 단 1도만 틀어져도 600km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고항도의 항행 기술. 우주가 만든 신비롭고 좁은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우리 연구진은 4개월 반을 심우주 통신을 통한 항행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제 다누리의 비행은 달궤도 진입 기동에서 클라이맥스를 맞이합니다. 다누리는 12월 17일 첫 달궤도 진입 기동에 들어갑니다. 첫 진입 기동의 핵심은 추력기를 이용한 감소입니다. 누리가 보유한 연료의 80%를 소모하게 될총 5번의 달 궤도 진입 기동을 통해 고도를 점점 낮춰 다누리가 달 궤도에 포획되면 12월 말 마침내 목표 임무 궤도인 고도 100km에 안착합니다.